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네, 제가 업로드한 지가 조금 됐는데 이칸트 필름에 제가 그동안 뭐 일적인 부분 그리고 또, 또 일이 또 추가됐습니다 또 제가 또 강의도 상반기부터 나가게 돼가지고 좀 바쁜 상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다시 업로드 할 건데 업로드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 상반기에 제가 일을 하면서도 어,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간히 다 찍어놨었어요 제가 업로드 편집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편집해 가지고 하나씩 올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칸트 필름 처음에는 리뷰 그리고 제가 만드는 영상들 그제 일적인 거 말고 제가 좋아서 만드는 시네마틱한 느낌이 있는 영상이라든지 드론 영상 뭐 또는 뮤직비디오, 답변영화 같은 것도 제가 간간히 작업을 했었는데 같이 업로드를 처음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채널을 좀 분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준록 필름이라고 해서 그런 영상을 따로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제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그런 영상 때문에 구독해주신 분들 계시면 준록 필름으로 오셔서 같이 영상도 보시고 크리에이티브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같이 작업도 해보고 싶거든요 많은 혹시 그런 뜻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, 성별, 나이에 상관없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댓글로 이렇게 중독글로 놀러오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웃음> 네, 그러면 이제 다시 유튜브 활동을 좀더 균형적이게 업로드할 생각이거든요. 다시 열심히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고 잘 드렸습니다. 아직 더위가 안 끝났어요.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 Push it to the limit, I can't go no more Red light, no way